어, 6,700만원대의 소형 트레일러로 뭐 낚시나 이런거 가실때 어, 가볍게 이용하시기에 되게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제가 어, 어, 가성비가 괜찮은 소형 트레일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거예요 어 저희가 지금 카라반 제작하는 곳에서 샘플링으로 어 제작을 한 건데 요새 뭐 자재값이나 인건비 전부 올라서 뭐 스타렉스나 뭐 스타리아나 뭐 마스터나 이렇게 캠핑카로 어 구조 변경하려도 금액이 이제 꽤 많이 나가잖아요. 어 스타렉스도 차박용으로 쓰시려면은 뭐차값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천만원 최소 어 중반 후반대에서 이천만원대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가격도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에게는 뭐 괜찮은 모델이 아닐까 해서 제가 소개를 좀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전구가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형 트레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저 우측에 있는 캐러반이 이제 400급인데 저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이제 아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차량이랑 이제 견인을 했을 때 크게 부담이 되지가 않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캐러반 트레일러 하면 이제 견인에 대한 이제 거부감 때문에 이제 캠핑카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견인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그리고 어 어디 정박했을 때 이렇게 손쉽게 무게가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어 무버 없이도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후면을 이렇게 여시면 차박하시기 좋게끔 이렇게 여기 앉으셔서 그대로 이제 전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는 그냥 올로지 온리 침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웬만한 이런 이제 캐러반보다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스시드 쓰시듯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이 폭이 19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성인 한 3분 정도도 주무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 앞쪽으로 한 명이 더 누우신다고 하면 뭐 낚시나 이런 데 가셔서 어 차박용으로 쓰실 때뭐한 3분, 4분은 주무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모델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첫 번째 1번, 2번 차량이랑은 옵션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 먼저 요거 두 번째 차량은 완전 이제 박스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가, 어, 작업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 작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창이랑 기본적인 가구 침상 작업. 그 다음에, 이렇게, 출입문이랑 전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부는 안에는 보시면 그냥 다 전선만 다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새로 뭐 배터리를 어 자가로 그냥 연결만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뭐 짐을 많이 실어 넣으시면서 뭐 트레일러랑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요거 가격은 6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새 뭐 소형 트레일러 짐용으로 쓰시는 것도 요 가격대인데 얘는 이제 뭐 카라반용으로도 쓰시면서 뭐 안에서 주무시고 짐도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전구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 운행하신 데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작업을 해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차량은 요 매트리스랑 보시면 저기 어, 등이라든지 무시동리터 토출구랑 시각제그 다음에 220, 그다음 컨트롤 패널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데, 얘도 지금 배터리만 빠져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매립은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추후에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 하면 이렇게 하부도 이렇게 전선 작업은 다 되어 있어요. 배터리만 그냥 꽂으시기만 하면은 바로 나머지 전선 부분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얘는 창이 측면 창두개랑 전면에도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무시면서도 외부도 보실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여기에 tv를 어다르셔도 되고 앞에도 보시면 요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외부도 이렇게 어, 튜닝을 약간 해 놓은 상태에서 얘는 790 그래서 690 790 100만원 차이에요 그래서 얘는 번호판까지 지금 다 달려있고 두개 다 인증을 받아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얘는 신규를 작업을 하시면서 신규로 어, 등록을 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바로 이전만 하셔서 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6,700만원 대에 소형 트레일러 로뭐 낚시나 이런거 가실 때 어, 가볍게 이용하시기에 되게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구매 문의는 여기 아래 어 자세히 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어뭐 캠핑카도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 하시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